하자! 여기 육에 가야돼 아씨 <웃음> 진짜 리얼 이게 오징어 게임이지 자 여러분 30초 내에 시작하는 이번 게임 페인 파티라는 게임이고요 병맛 레이싱 게임입니다 게임 느낌은 약간 알트 F4에다가 폴가이즈 합쳐놓은 그런 감성?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주먹줄도 돼? 야 점프키 뭐야 점프키 스페이스. 아, 아. 스페이스바 아.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면은 no. 어, 뭐야, 뭐야, 안 쓰러지네. 야, 이게 근데 약간 반응이 좀 느려. 스페이스바 반응이 아... <웃음> 아... 형형 형. 스페이스바 꾹 누르면은 왼쪽 아래 게이지 차네 차지네, 차지... 어... 차지였네. 야, 이거 뭐야? 미사일 <웃음> 아, 뭐야. <웃음> 자 스페이스바 포카... 눌러서 모아서 점프. 그렇지, 점프... 그렇지, 어때? 폭탄 폰어 어. 얘 지뢰다. 아이. 아, 안 죽었잖아. 안죽었어안죽었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왜 어디서 날라와 뭐가? 저기서 어. 누가 쏴. NPC도 있어. NPC도 있어. NPC도 있어. 점프. 어 피해 주고. 얘 누구야? 너 누구니? 아! 어. 어. 와!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가 아. 봐. NPC인가 봐. NPC 피해 피해 피해 피해. NPC 완판지 완판지 완판지 점프 다시 한번 세게 해주고 그렇지 여기 아이템 있다 점프 슛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아 아이 아이씨 그걸 아 오, 아이씨 그걸 아무렇게나 쓰네 그 소중한 거를 오. 그거 오. 아 아, dachte. 동안 갈 거예요 같이 가 한패 나 같이 가야지 <vate Guard> <웃음> 형나초 어? 지름길 찾았다. 뭔데? 점프패드 보이죠? 응. 음. 이거 이거 이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아 길이 여러 개네. 아, 뭐야 이거? 아이. 한 편아. <웃음> 지금 공간이 있또 말을 해 줘야 될거 아니야. A few moments later. 깨고는 있지, 얘들아. 어? 예, 고그 뭐야 어럼요 <웃음> 아니, 들어오면 끝나네. 아, 한 편이. <웃음> 들어갔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아... 게임 페인파티 연습판이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도박판 한번 걸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연습게임 보셨으면 이제 각자 실력을 좀 아시겠지요? 야 이거 라미한테 걸면 은 99배 혹시 저 라미한테 1000포인트만 걸어도 될까요? 아 연비가 역배 역전했는데 연비한테 걸면 25배 연비한테 1000원만 걸어도 될까요? <웃음> 그럼 25,000원 연비 우승시 근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안 걸겠습니다 뒤지고 <웃음> 싶냐? 어, 어, 무시발언? <웃음> 이거 플래그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아 연비가 저주 걸었어 나 갑자기 목에 가래가 껴 꼐... <웃음> <웃음> 계속해라 계속 끼치 막거라어 저기 뭐총 들었다 우와 줄어들어 우와 <웃음> 동아들 동화들 안녕하세요 야 뭐야 시작한거야 그래서 이미 아유 와. 아야 와. 아, 이거 언제 풀리는데 그래서 <웃음> 오씨 와. 아 뭐야 이거, 와. 와, 완전 어려워, 야, 이거 우와 완전 어려우이 이거 뭐야 미쳤어 우와 일어났어 일어났어 와. 아야 뭐야 이거 뭔 넵이래 이 이건 아야 어허 아 화분 이용해서 피하면서 점프로 피해주고 싹그 여기서 점프로 싹해서 다음 난 간다 안녕 이거 분명히 뭔가 한정 함정... 아. <놀린> 못 지나간다 너무 <놀린> 못 간다 <놀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구도 지나가지 못한다 어딜가 아, 어떡해. 야 이거 어떻게 이뤄가 아악! 아악! 아아야 생산된 사람들이 따라와! <wrote> <onun> 오, 오,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했스! 아왜 위에 도끼있어 아 누가 이게 뭐야 이건 또? 이거 왜 줄어들어? 어, 여 아, 게여기게여기게여기게여기게여유 아, 폭탄!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웃음> 침착하게 좋아 어떻게 시간 좀 드릴까요? 아 뭐야 닫겠어? 뭐? 좀 같이 들어가시죠. 아예 뭐 <웃음> 제자리에서 구르기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이거 뭔데? 맵이 뭔데 이거? 아, 화살 쏜다 이런 빛. 미친... 자 이거 직선이나 직진 직진. 어, 구르기 하면 잘 피해지. 구르기. 직진으로만. 직진으로만. 직진으로만. 아유. 직진으로. 아유. 아유. 아. 오오오오나 빵댕이로 튀기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어디로 올라가? <웃음> 죄송합니다. 첫판 승리자 빗소리 배율은 근 다섯 배입니다. 와오오 뭐야 까리쎄, 아이씨 뭐야 야 열리면 나와. 바로 짜와이형개 잘해 자세노노안 열려 어 됐다 아이씨 이거 뭐야 야 이거 두대풀 가동이야 두대풀 가동 아. 두대풀 가동 아이 씨 됐다 어, 성공 성공 어 뒤에 칼린 <웃음> 사람이 쫓아와 <좋자>. 이거 누구야 <웃음> 빗소리야? 으아! 와, 에이, 굴러, 아, 이런 미친 사람이 줘, 저기 앞에. 다 왔다, 다 왔. 아, 잠깐, 아, 아! 아! <웃음> 아무도 들어올 생각하지 마. <웃음> 슬로우 걸어버리지 슬로우 모. 아, 잠깐만, 슬로우 나, 아니 왜 걸. 저 영역에 슬로우인가 보다. 에피시입니다. 나이. 아, 어디로 어 번... 올라고? 어디? 로 어. 와, 와, 잡아 잡아 잡아 미야해미야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어, 갑자기 놀면서? 아, 아니 뒤보고 <웃음> 있었네 뒤보고 있었네 이 녀석 이 간사한 녀석 나? <웃음> 나와 안돼 아이씨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박슬기님 멤버십 가입 한 펜이 떨어져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 야나 꼈냐? 아니 왜 나는 왜 항상 게임마다 어? 오까야? <웃음> 나도 꼈어 <웃음> 나도 꼈어. 누가 나좀도줘 야, 한편아. 이거 상자 좀 작게 해 줘. 제발 누가. 어, 나도 꼈다. 야, 여기. 어, 누가 작게 해 줬다. 어, 위에서. 내가, 나이스. 내가 해 줬어. 나이스. 해줬어. 나이스. 어, 한편아 고마워. 한편아 나도 도와줘. 어. 아, 그건 어떻게 도와줘. 한편아. 나도. 아니, 내가 무슨 구조대. 와! 이나 아, 줘. 나 줘. 이번 판 제가 야구, 어디 가셨어요? 아, 뭐, 아나 이거. 줘. 야, 줘. 야, 줘.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꿀팁 여기 선인장. 꿀팁이쓸꼴팁 꿀팁이 포팅돼 포팅이포팅 양보해드렸습니다, 팅 선생님. 야, 포 D 6% 대박. 돼 6% 팅돼포5 1 포팅돼 포팅돼 포팅돼 포나돼 포팅돼 포팅 1등으로 들어갔지. 바로 시작. 아. 바로 중간으로. 펭귄맨 조심하면서 바로 점프해주고. 돼 포팅돼 포팅돼 포팅돼 포팅돼 포팅돼 포팅돼 포팅돼 포팅돼 포 오케이 펭귄맨 밀쳐내줘 아, 펭귄. 어, 완전 빠르죠? 오, 어, 오, 어. 오 어, 안돼! 아, 왜 지뢰 것이네? 아까 갔던 경로 그대로. 아! <웃음> 아! <오! 웃음> 내 앞에 아, 아 라미 시체 밟고 밀렸어. <웃음> 여기서 점프 제대로 해주고. 나이스 와, 지저분네. 아, 아.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아! 오케이 가자. 여러분 타아 나란 말이야 가자 아아 여러분 가자 바로 충전해주고 아이고 바로 달려서 완전 잘아주 거의 다 왔죠 완전 잘아주 거의 다 왔죠 완전 잘아 충전 안 했어 아 바로 스태미나 채워주고 아이고 슈슈 편슈 들어가고 슈슈슈슈아아 여기서 스태미나 채우는 구간. 스태미나 채우는 구간. 자, 눈사람 조심. 눈사람 활 조심. 음, 나이스. 아! 아! 아! 이걸 왜못 하냐고 이걸. 아까 어, 나 진짜 어. 야이와 중에 연비 언니 잘했어. 기안 <목소리> 죽이려고. 연비 언니. 빠지라. 잘했어. 이번에는 용암맵! 이것도 죽으면 처음부터인 것 같은데? 아... 죽으면 처음부터 너무 힘들어... 맞아... 억장이 무너진다니까요? <웃음> 3, 2, 1! Let's get it! 가! Let's get it! 아로 가. 가! 나는 깨우쳐버렸지! 아. 죽는 법을! <웃음> 이거 뭐야? 뒤졌다! 아! 내가 뒤졌다! 좋아! 할만해! 그렇지. 오, 와, 용암으로 빠지는구나 또. 아, 이거 너무 아, 너무 얕게 뛰었어. 와, 야 이거 무슨 RTF4랑 아하하야야야. 그 폴가이즈랑 점프킹까지 다 합쳐놨네. 아우. 아이씨. 어, 야야. 아, 야야야. 허야야야. 갑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오우 오우 자아 아 뭐야 여기 왜 점프 안돼야얘 누구야 아아 아, 누구, 누구세요 허그를 최대한 이용해 이거는 이거다 이이 이 상승기류를 이용하는 거야 역시 오오 저거 저거 위험하다 저거 위험해 저거 위험해 아, 아 저거 위험해 뭔가 제 위험해 안돼안돼 스테미너가 안돼 좀 채우다가 레이저 미친 아 오! 오안 죽어. 안죽안 안 죽나? 안 죽나? 안 죽어. 아 그렇지? 자. 아에 이러다 이러다 이러다 제발 일어나 제발. 일어나. 제발, 아, 어. 제발 일어나. 제발 일어나. 제발 일어나. 제발 일어나. 제발 아 야, 일어나. 야 이러 야이 사이클은 뭐야? 오케이. 오. 이번 판 진짜 명승부다 여러분. 아, 이 살. 이게 리얼 오지어 게임이지 씨. 아, 와 이게 안 닿는다고? 너무하지 이러면. 그렇죠. 한 편아. 이러면 가자. 나 뭐해? 기분이 팍 상하지. 가자. 여기로 가야 돼. 아, <웃음> 진짜 리얼 이게 오징어 게임이지. 어? 골 잡아. 떨어지 마요. 저 앞에. 아! 아, 왜 펭귄, 펭귄 청소한다 게리 네총 우선다. 부탁 타게 어. 해 주세요. 야, 2D 드가나? 아니, 한 편아. 한 편아. 한 편아. 한 편아. 와! 한 패리어서! 한 패리 8%.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야, 12배, 12배. 이렇게 최캐빈의 오징어 게임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 아, 재밌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고요. 쪽 됐고요는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입니다. 여러분, 좋대구요는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좋대면 안 돼요. 안녕, 놀러 봐. 제가 말한 거는 저한테 포인트 건 사람들 이야기한 거였어요.